여길레 독일 e Marley s a 레 i l e Marley s a g i l 콜 Marley s a g i 요퀴 m a 이 l e y Sagile 여기는독일 퀴른! <목소리를> 어제 공연을 끝냈는데 내일 또 공연이에요. 맨날 공연해요. 대박이야. 여기 다른 나라예 <웃음> <웃음> 진짜. 여기 <웃음>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퀴른 대성당이라 진짜 멋있어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본 건물 중에 제일 멋있는 곳이에요. 저거 까게 되어 있는 게 2차 세계전인데 떨어져서 성당이 불에 탔대. 원래는 하얀색 성당인데 여기 하얀색. 네, <목소리로는> 그, 저, 저, 저, 저, 것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이 저, 저, 저, 저, 저, 저, 어 저, 저, 물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가지고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독일에 도착했고요. 맞아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독일 레스토랑에 왔고요. 보이시나요? 뭐 아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메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맥주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을 거고요. 방금 전에 그 앞에 있는 저희가 독일 쾰른이라는 곳인데 쾰른 성당을 봤는데요. 엄청 큰거있었어요 네. 얼른 독일의 맥주를 한번 맛보고 싶어요. 비티 비티 소세지 오늘 소세지도 먹고 싶고 그 학생 무슨 스바인 어, 학생 그것도 먹고 싶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을게요. 뭐야? <웃음> 아, 반도 독일 음식 많이 게 먹었어. 역시 맥주가 장난 아니네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맛있음맛있음 맛있음. 진짜 맛있어. 나무도 엄청 커요. 위로 소나무 어떠신가요? 나무도 엄청 커요. 저기다. <웃음> <웃음> 말하면 이제 안 이루어진다. <웃음> <laughs> <laughs> <laughs> oh, the oh, o t t i n g I love you. s e n g i h n g l i s i e n g i s h a t e i l h m a n e i h e n l i e g i s h e a g i h l i h i e n g i s h e n g l h e l i e n d l i s h g h g e n g s h e s h h e n e s h n h e s h e n g h n i s e n g h e i e l i s e 와우. <웃음> wow. oh! Germany! Yeah! I'm yeah. oh, oh, so happy to be here, thank you so much! Guys. 우리는 지금 독일에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고른 음식. 뭐야 이거. 소세지랑 컴박스테이크. 엄청 커요 이거. 우리 감자도 있고요 <목소리> 우와, 이거 약간 만화에서나 나오는 고기 아닌가 짱 크다 어때? 맛이? 이거 소시지 좋아. 되게 맛있어 좋아 <목소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아 대박 오우 우와 <목소리> 음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먹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 커피를 주문하러 왔죠. 아이스 초콜릿. 아이스 초콜릿. 아이스 초콜릿. 독일 킬른에서의 킬링 아 너무 맛있어. 아이스 초코 먹방. 아, 어 다라. 사철하는가? 맛있어요? 아, 이때다 <웃음> 빨리 아이스 초코도 찍어 줘. 아이스 초코만. 네. 체크 역시 독일 퀼른에서의 아이스 초코 먹방. 체크! 근데 이거 진짜 리얼 초코다. 맞아요. 우와. 리얼 초코. 맛있겠다. 어때 맛이? 맛이 어때요? 어, 아래 초코. 드셔보세요. 리액션 해 주세요. 아! 이때다! 아, 어 아, 맛있다. 한번 아, 먹어볼까? 어 약간 이게 약간 섞어야 될것 같은데? 맛이 어때요? 엄청 달아요. 맛있다. 어. <웃음> 그거 약간 섞어 먹어야 되는데 맛있다. 어떻게 먹지 굿닭!